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오늘 여러분들 생신이죠. 여러분들 생일인데 어, 77주년 됐습니다. 정말로 축하드리고 어, 저도 어, 여기 초등철 이장님도 그렇고 우리 세장님도 그렇고 저도 의무경찰 출신이에요. 제가 4 4 6기거든요 네. 제가 하루에 195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하루에 제가 교통 의경하면서 스틱박 한 20장 씩켜었어요 그, 그, 그, 정말 새로새록합니다 저도 친 가족같이 친 경찰 가족같은 구청자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본협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7번 발전을 위해 방송인자였어 탁 한국어만...